마크 제작사 스타워즈 감독 웹툰. 당신 슈즈 아니면 뭐란 말인... 아, 인정하시나요? 응. 이거 누가 봐도 저다 인정. 누가 봐도 저다 인정. 저 아닌가요? 이거... <웃음> 이거 아무래도저것은 내공... 아, 그쵸. 이거 저죠. 어... 머리에 벙 있지 않고, 이거 머리카락이거든요. 아... 졸라... 어이없네~! 아니, 이거 제가 요새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 웹툰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요원님들한테 추천을 했거든요? 근데 이거를 그 다른 요원님들이 이제 보시다가 어? 근데 여기 냥님 나오는데요? 이러면서 알려준 거야. 근데 이게 그 웹툰 1화인가 나오거든요? 저 이거 진짜 정주행 한 10번 정도 했는데 그... 이 생각을 못 했어. 그... 요원분이 어이구 냥님 아닌가요? 이러니까 아 나인거 같은데?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아 이때다 싶어서 또 호닥닥 이야기하러 왔습니다. 이 웹툰은 그 뭐냐 다음 목요일 웹툰인데 이거 그 로맨스 코미디의 그 클리셰를 빡빡 깨부수는 존나 재밌는 웹툰이라고 할수 있겠죠. 아 어, 잽터뷰 맞아요! 그거 맞쌈! 그거 존나 재밌어요. 그 시즌 1 마무리 하시기 전부터 졸라 열심히 보고 그 하고 나서도 이제 2부 지금도 졸라 열심히 달리고 있거든요. 시계 좋아 보이네요. 아 그쵸 그쵸. 예. 민두 고영희잖아. 예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흠 <웃음> 이거 저를 그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흠흠흠흠흠 <웃음> <웃음> 아니 또 제가 재벌 3세인 건 어떻게 하시고 흠흠흠 <웃음> 재벌과의 인터뷰도 흠흠 <웃음> 혹시 제 얘기 아닌지 <웃음> <웃음> 아무래도 그런 것 같네요. <웃음> 어쨌든, 이거 저 같은데요? 육체와 시간을 산다는데요? 노동화란 뜻인가요? <웃음> 이 웹툰이 그 주인공이 웹소설 작가거든요. 근데 그 웹소설 작가인데 그 작가의 드라마화된 대표작이 재벌의 침대는 별이 다섯 개라는 웹소설이라는 설정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웹소설이 이제 드라마화가 돼서 이제 광고 오지게 하면서 이제 좀 패러디로 저런 게 나오는 이제, 예. 그 그 드라마 명대사 난뭐 너의 어 육체와 시간을 전부 사겠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대사가 이제 그웹소설에 명대사로 나온다 예 네. <웃음> 그런 설정이라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졸라 재밌어요 정말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매력적이고 그 남자 주인공이 예쁘고요. 이게 약간 삼각관계거든? 그 웹소설 작가가 주인공이고 작가가 이제 여행을 떠났다가 재벌남을 만나는 거야. 근데 재벌남을 만났는데 재벌남이 막어좀 허약 여리여리 체질. 아무튼 그렇게 만나서 그 남자가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하, 자꾸 그 작가님이 생각이 난다. 그치만 이건 절대 사랑은 아닐 거야.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런. 예. 근데 약간 이렇게 유치하게 이야기하지 도 않고 근데 그 남자 주인공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존나 개멋있는 천재 어쩌고 저쩌고 먼치킨 캐릭터에 키도 막180 존나 개멋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약간 삼각관계가 이렇게 이뤄지는 존맛탱웹툰 어 약간 클리셰 같은데 클리셰가 아니라서 그 구도 자체는 그 재벌남과 만나서 그 재벌남이 그 주인공을 찾게 되는 그런 스토리였는데 근데 그 만나기까지의 과정도 존나 재밌고 그게 정말 그 전체적인 큰 틀만 보면 되게 클리셰인데 그 작은 틀로 한 겹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게 온갖 클리셰 개박살 설정들이라서 어,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드라마랑 영화를 원래 로맨틱 코미디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 로맨틱 코미디를 이제 못 보게 되는 병에 걸렸었거든요. 근데 이건 재밌어요. 그러니까 너무 뻔하고 막 재미없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. 어, 그러고 막 너무 폭력적이거나 이래서 보기가 힘들어서 잘안 봤었는데 어, 이거는 어, 굉장히 에, 진짜 재밌다. 진짜 전형적인데 전형적이지 않게 표현한. 맞아 맞아 맞아. 그저 이거 웹툰 그 유료 결제까지 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. 남주랑 남주 동생이랑 양이 삼각이라고요? <웃음> 셋이 살면 안 되나요?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<웃음>